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인간은요. 습관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내네 습관들이 모여서 또 지금의 나, 또 미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습관은 이제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은 만약에 딱 하나의 습관을 갖고 싶다면 어떤 습관을 갖고 싶은가요? 저는요. 새벽기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정말로 별별로 없고 한심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기상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을 행복 여러분은 새벽 기상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지 않나요? 현재 새벽 기상 일기 분들이 활동 중에 있는데요. 잠시 보실까요? 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면 좋긴 한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독서를 추천합니다. 음, 저에게 독서의 효과를 말하라고 하면 10가지, 아니 100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새벽기상 그리고 이제 독서라는이 무기를 내 습관으로 장착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1년 뒤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동기를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 일곱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네,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등에게는 100만원 또 2등에게는 50만원 3등 10명에게는 요 1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선물 두 번째는요 제책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세 번째는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생인마 클라스 잉클 1년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 제가 직접 만든 굿즈 상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100일 동안의 미션을 완수하시면 인증서를 제가 직접 써서 보내드릴게요. 여섯 번째 선물은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5년 만에 5억으로 50억을 번그 실제 사례가 담긴 전자책을 보내드리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선물은요. 새벽 기상 100일을 완수하신 분 중에서 단위 TV에서 출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네, 이기회원 분들과 함께 도전하시고 또 새벽 기상을스관으로 만드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 주는 100일에 새벽 기상. 네, 이게 뭐냐면요. 이기 어, 새벽 기상 미션입니다. 아, 프로젝트 명이에요. 100일 동안 하면 어떤 기적이 만들어진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모집 기간입니다. 지금 3월달이죠. 이번 달 말일까지, 3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운영 기간은요, 모집이 끝나고 다음 달 3일, 4월 3일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참가 방법은요, 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운영 방법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보통 제가 새벽 4시 정도 일어나는데 적어도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서 인증 사진 찍어서 제가 카페에 올릴게요 여러분도 따라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또 매우 건강해요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새벽 기상에 곱가지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면요 조용해요 정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카톡도 안 오죠 전화도 안 오죠 또 업무도 안 하죠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나를 방해할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이 새벽 시간은요 오후 시간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너지가 아주 풀로 넘치는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몸의 대사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기찬 기운이 몸 안에 꽉 차죠. 이 새벽은 요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 상태가 10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사나 타인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성장과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이때 밖에 나가서 한 2, 30분 정도 뭐 산책이나 운동을 매일 한다고 하면 요몸 건강,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단순한 이 새벽 2, 30분의 운동이 말이죠. 자, 새벽에 일어나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 새벽 예상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람쥐 챗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이렇게 한 달을 1년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내 삶인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대로 내 삶이 이제 이끌려가죠 그래서 삶이 무료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새벽 시간은 내 영혼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요 이 짧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은요 일에 있어서 이 집중도가 오후 시간대에 비해서 두배 아니 제 경험상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몰입해서 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은요 제가 일을 해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이용하게 되면 남들은 24시간을 살지만 나는 48시간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과입니다 자존감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미리 하루에 해야 될 일을 해놓으면 그 만족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내 자존감도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내 자존감의 크기만큼 성장한다고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존감이 커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고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창조력 또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있는데 이 모든 아이디어들은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깨면요 영혼이 맞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신경도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하고 몸도 필요해서 이 뇌가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새벽에는요. 반짝반짝 거립니다. 만약에 창조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또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싶다면 또 나의 뇌를 스마트하게 만들고 싶다면 새벽 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대체로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겠지만 한 100일 정도면 누구나 스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00일 동안 저희 2기 참가자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상을 여러분의 스관으로 나한테 딱 장착하게 되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